다 죽음은 냉. 어! 저... 어! 아. 임무는 끝지게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가 중앙에 떨군이한명남았습니 아, 찰 하하하하 <웃음> 도망칠 곳은 없다! 맞습니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내 동료를 <놀람> 죽이게 두진 않겠어. 적군이 재장전. <놀람> <제> 죽었네. <놀람> 여기야. 여기야. 대체 데스테라는 건 누가 죽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놀람> 도와줘. 여처치. 여기도격처치 여저 아, 어. 아. 아, 정신, 여기다. 여기 조심해. 앞쪽을 정찰한다. 적군이 한명남았습니다나가 <목소리가> 지하 확보중 찾았어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30초 남았습니다 확보 전견 끝이다 으왜 어. 카를로 해? 어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오, 엄청 리스키하겠다 볼까? 적을 표시했다 내가 바로 사 저거 이다 저거 푸시다. 다다다 재장전 지금 그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군이한명남았독성작격방독막 해지. 적군이 한명남았전 소가 <목소리가> 긴장할 해 적군이 <목소리가> 한명남았습니다야요일을다 <목소리가>